고마워, 팔아 빚은 갚아야지 자, 옛날 생각나네 이제 다 갚았어 그럼 행운이 함께하길 다음에 봐, 프라이스 이동한다, 준비해! 날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난 괜찮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히 나 때문에 전 네가. 그만해, 괜찮아 알았어 더큰 문제가 있어 스페인에 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 시스템이었어 유도 시스템? 놈들이 그걸 어떻게 러시아 지금은 어디 있어? 미사일과 함께 핫삼 말고 횡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저기가 신논부래 집인가? 아니, 그놈의 간부집이야 간부집이 저렇게 커? 카르텔놈들이 그만큼 처먹는 거지 정보원의 말로는 오늘 밤에 라스알마스 VIP가 다 모인대 일부는 초대받았고, 일부는... 끌려왔고 그래 왜 모이는데? 우리 때문이지 라스알마스가 뒤집혔으니 배우를 찾으려는 거야 신놈부레도 오겠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그럼 해야지 섀도우 대원들이면 도시 한두 개는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말이 그렇다고 집 하나는 일도 아니지 신놈부레는 생포해야 돼 그럼 놈을 만나야겠네 어떻게? 미끼를 줘야지 정보 우리가 누군지 직접 말해주자고 직접? 그래 이중한 명이 들어가서 놈을 확인하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할게 들어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사일을 막으려면 지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 들어가서 놈이 원하는 정보를 흘릴게 신놈부을를 찾으면 같이 덮치는 거야 좋아 배짱 한번 마음에 드네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나도 간다 난 경계를 서지 쉐도우는 상공에서 헬기로 선회하고 알았어 놈들이 증거를 원하면 이걸 보여줘 필요할 때 호출해 좋아! 준비하고 시작하자! 준비됐다. 옥상 착륙 지점을 찾는 중이다. 알겠다. 정문 쪽둘 무장했다. 알렌더좀 어때? 밖으로 진입했다 진짜로 어떻게 써? 힘좀 쓸지. 소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가나 아니 해야지. 아직... 안으로 들어간다 대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아이 알레한드로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리면 원하는 걸줘다 말하라고 전부 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섀도우 컴퍼니, 필립 그레이브즈, 다 털어놔. 네 이름도 말해? <웃음> 이놈이야? 예. 너 이름이 뭐야? 소프라고 불러. <웃음> 무슨 이름이 그렇다고씨나라와 신놈브레를 만나러 왔다. 우리 보스를?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머리 가죽을 싹다 벗겨버릴 테니까 뭐에 앉혀내리고 여긴 우리 부역이다 내 허락 없인 보스를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물어보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하지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만 얘기해. 불어치다 걸리면 개척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안 했나? 제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뺑냥은 아, 좀 따라야 돼. 신세 전쟁이야 이기려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 방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여기 온 거고 신놈브레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럴 리가 신놈브레에 오른팔이 있지 알레리아 하나 더 데려왔어 백인이야 음. 앉아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웃음> 얜 뭐야? 소프란 놈인데 지발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웃음> 대가린 장식이야?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데, 우리 얼굴을 팔아? 아, 레리야우린정부가 필요하잖아. 도움이될지도몰라 음, 당연히 그래야지. 왠줄 음. 알아? 안 그럼 저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음.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말해. 절대 거짓말하지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그...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넘도 듣게 말해 라... 라이벌 카르테리였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테리아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어서 전원처럼 백인이었다고.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루스 파케로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 뱀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놈들이라고. 그 섀도우 캄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웃음> 넌 어때?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뭐 뭔데? 도우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필립 그레이브스. <웃음> 필 그레이브즈야, 필 그레이브즈. <웃음> 괜찮은데? 그 대장 그레이브즈가 원하는 게 뭐지? 너희 보스를 원한다, 신놈브레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믿어줘 저이 족도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미쓸만 아, 없는 새끼는 제발. 그냥 처리해 야, 알겠어 발레리야 살려줘 이러지마 제발 아주 잘했어 깔끔하네 마음에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잘 따라와 2층으로 간다. 잘 따라와. 그리고 말인데, 너랑 볼 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일안 해, 새끼 움직여. 이쪽. 신눈브레와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 너는 언제 만날 수 있지? 알레리아가 보스랑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랑 기다려 내 생각엔 신눈브레가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을 것같다 <웃음> <웃음> 여기서 기다려, 소프 나는 재단 쪽에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맞지? 밖에서 널 찾고 있었어 좋아 마스크 주고 잘 감시해 살아 있군 알리한드로 살아 있었네 신논블에는 펜트하우스에 있어 3층이야키 카드가 필요해 디에고한테 있어 챙겨 좋은데 여기 이 마스크는 왜? 여기 뒤가 구린 녀석들도 좀 있거든 테스트 잘 들려. 좋아. 가지고 고스트, 들어왔다. 상황은? 신놈보리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상층.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의 키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 보이는 거 없어, 고스트. 옥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방금... 쏠 거다. 자고엔 뭐가 있지? 몰라. 코 0911014. 놈브레를 찾아 써. 전독건 내자어 바로 여기서 뭐지? 게지 algo. revisaré. aquí la central. escucho. a d e l a n 어 s e u r e 구역이다. 들키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야. zona s e g 현재 2층에 있다. 디에고는 체단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알겠다. 는 어쩌고? 네, 가 정해. 죽 네. 는다 조심해 소프. 소란 네. 네. 아주 네. 네. 네. 진다고 네, 그 급할 필요 없어. 라디오! 필요할 때만 기우전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어. 재단을 찾은 것 같다. 할인, 에고가 청소리를 들긴것 같다. 리 알겠다. 내가 고무한다갈리안들어 뒤에 고가 죽었다. 지금 소음이었네 이제 키카도 확보해. 빨리. 키카도 확보했다. 알겠다. 5베이터로왔다 En ¡Las almas! s a c t r d a Elevator 1 v a e ¡Atentos a los rincones! Elevator 2, ¡anda! 소프!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 n w o 가 k How are you? I'm going to get it. I'm g o i 이 g to 그렇게 돼야지. 전막의 보안 검사다. 어떻게 지나가지? 나한테 맡겨. 뭐 하는 거야? 아 씨발, 겨우 찾아낸데. 스페인 쪽 화물이 예정대로 도착했다. 제휘! 우리 집을 건드리지 말랬지, 씨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란 말이야! 그래, 그래. 계획대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 거야. 제휘, 우리 집을 건드리지 말랬지, 씨발! 조심하라고. 가자. 말도 안 돼. 왜 그래? 발레리아야. 아까 봤던 시카리아가 신놈들이었어 알레리아? 뭐 확실해 소프? 확실해 가야돼 신놈브레가 여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됐어 꼭 생고해 엄브레. 발레리아다. 등잔밑이 어두웠군. 등잔밑 등잔밑? 난 어디에든 있어, 병신아. 좋아. 우리랑 갔네. 가자고! 아는 사람이야!